i o t a a i d to b 다내다 <웃음> <내가 술 나네. 웃음> 어, 응, 밥? 다? 제가 왔다 다시 와서 확인할게요 아, 예. 네네럼그나에구이야지 어, 이게 얼마짜리라? 네, 얼마. 10개 아, 가자미하고 저거 만원루만화 9만원 아 특이 아니고 됐다 했습니응 어, 됐다 8만원? 어, 오케이. 조금 가네 <웃음> 우리 막떡지밥 못알 이 음, 이거를 밑에 쫙 깔면요. 깔아요 아, 아, 아, 실제 그매즙 가면 은한 점만 아, 입히지. 아, 두점까지않 차라. 아, 이건 지금 두 점, 세점 깔아. 아, 가게 잡니지 <웃음> 아니, 대변인은 나왔나? 아니, 해를 이렇게 보면은 요만한 접시에다가 한 마리 모양을 밑에 얼음 깔고. 이거 지금 두 겹, 쪽으로 런맛때은 작은지 아 우리는 햇집에 가는 데마깔리 놓은 그런 햇집이 많다는 것 같아요. 안깔는는 요즘 잘 없는데. 그럼 이리 놓은 면집이 우리는 가면 완전 무더기를 뭐, 놓으면 그런 장집이 많아. 이거 땀매. 쪼 놀래 그리 잘. 자...